하루의 시작은 줄넘기. 딱 108개만 한다. 줄넘기 하려고 산타는 친놈. 변화는 없지만 항상 시도하는 덕거리. 잘 안된다고 포기하면 살돗기가 아니지. 될때까지 한다.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항상 이렇다. 살면서 배우거나 행동하는 모든 일은 천천히 조금씩. 게임에서 다람쥐 잡듯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티도 안나는 그 작은 노력이 어느 순간 결과가 보이게 된다. 내 기준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다. 살을 빼는 것도 같은 원리로 접근한다. 가랑비에 몸이 젖듯 그냥 눈에 안보여도 하다보면 조금씩 정립되면서 결과가 생기게 된다. <웃음> 터졌다 체중 저번 측정기준 마이너스 0.7kg 감량 딱 마이너스 30kg 날렸다 만들고 보니 완전 채식음식이네 단백질은 조금 부족하지만 잘 싸는 식단 여름 도복은 사놓고 이불집 고민을 많이 했다 왜 옷을 벗는것보다 부끄럽지? 개토끼도 같이 시원해졌다 이 시기에 한번 밀어줘야 하얀 눈이 오는 겨울쯤 멋진 털이 자라난다 옷은 정말 시원한데 재봉선이 너무 따갑게 쓸린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다. 참 다행이다. 도복이 불편해서 운동에 방해된다. 다른 이유는 없다. 녹색 띠부터 시작한 맨몸 근력 운동은 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했다.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 사용량이 줄어들면 몸에서는 근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녹여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버린다. 나는 이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. 최소한의 어필이 필요하다. 지방보다 근육이 많이 빠지면 체중은 빠르게 감소되지만 그 말로만 듣던 요요현상이 오기 좋은 몸이 되어버린다. 다음번 인바디 측정시 전회차 인바디 측정보다 근육량은 변함없이 체중이 감소되어야 잘 뺐다고 말할 수 있다. 솔직히 조금 불안하다. 맨몸 근력운동한다고 30초 1세트씩 깔짝깔짝 하긴 했는데 너무 조그만게 아닐까 걱정이다. 옷 입은 백발단 콤보는 카리스마가 부족하다. 화려하게 현란한 살떨림이 없으니 많이 허전하다. 오늘 기준으로 딱 마이너스 30kg 감량했다. 121에서 20 정도 빠졌을 때는 모체중은 조금 굶고 숨만 쉬어도 빠져 이런 개 쌉소리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마이너스 30은 이제 얘기가 다르다. 어디 가서 다이어트 좀 했다. 명암 내밀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. 앞으로 20kg 남았다.